할 수고 싶은 모든 일 모두 하시면 좋겠네 하늘만큼 그 땅만그 너무나 많은 꿈들 모두 모두 모두 다 이루게 해준다네 신기한 주머니로 이루게 해준다네 하늘을 만음껏 날고 싶어라 좋아 대나무일것다 난 내가 정말 좋아 도라에몽 앙앙앙난 내가 정말 좋아 도라에몽 해운아 잘자 안녕